이겸은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하던 메가 하이덴앤시크순래자숨바꼭질 맵이 오늘 새로 추가됐다고 해서 멤버들과 같이 플레이해볼거예요 이겸은 나는다 물어뜯어버릴거야 강아지처럼 짓게 해주지 뭐?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바로 물어뜯어어간다 오 근데 오늘 새로운 맵이라서 그런지 이거 어디가 명당인지 감이 어? 안 나.. 이거 술래방에서 이제 어디에 숨는지 보이는데? <웃음> 아 진짜? 아, 이거 감이 안 오는데? 어디에 숨어야되지? 난다 보여! 어디 숨는지 여기 많이 봐.. 아어디아 가냐 이거? 아니 어디로 가야 돼? 이게 처음 하는 맵이라서 명당을 못 찾겠네 시간이 없는데.. 야식기 숨을 때 진짜 많다 근데 여기로 어머. 가야 돼 거기 뭐 위에 더 올라갈 데가 있어? 오, 어, 가보자. 하이게지 와, 그러네? 야, 여기 진짜 명당이다. 우 와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. 와, 여기, 여기. 야, 이거 잡으면 진짜 어디, 어디 있는데? 어디? 저렇게 키고 오케이. 만장해. 댕댕아, 나 잡으면 2만 원. <웃음> 여민이 면 잡는다. 치킨. 잡으면 치킨. 여민이 면 잡는다. 나 잡아봐라. 야 이건 진짜 못찾아. 어떻게든 못찾아 이건. 그냥 보여주고 싶다 내 화면을. 아무리 올라와봐. 아댁 절대 못찾자. 난 뭐? <웃음> 못찾아? 조용해질 때가 됐는데? 나... 아니데아니데 너는 못찾아? 못찾.. 어어어 <웃음> 아,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내> <웃음> <약속 지켜. 웃음> 여를 여기, 여기 어딘데? 난 봐도 모르겠어 거기 거기야 거기 어디? 그 어디? 소파 뒤야 어? 어? 미안 <웃음> 소파 뒤라고? 아휴 소파 뒤 와도 없어요 저는 지금 조심히 도망치고 있나보다 에얼마얼마 <웃음> 소파 되겠어 소파 뒤 없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오? 소파 쿠션 <웃음> 하이 야, 저기 있다. 여르르. 이게 뭐? 제네 신난 것 봐. 신난 것 보라고. <웃음> 이래도 못 잡아지네. 목적이 네. 신난 것 봐. 오케이. 자자. 오케이. 어, 어 뭐야, 이거 이단자보대네 <웃음> 재해 볼까 한번. 야 저걸 못봐 쟤? 왜왜 <웃음> <아니, 아니. 웃음> 무슨 일이야? 하마터면 뛸뻔했구 아, <웃음> 내가 문제인가? 아닌 거 같아. 아닌 거 같아. 내가 하늘 위에서 정찰해 볼게. 저기 노란색 미끄럼틀이 왜 있는지 알아? 모르게?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? 아니 <웃음> 저렇게 멍청하다고? <웃음> 이거 뭐 어디 숨나 상관이 없어 내 멍청이들 투성이라아 무것도못해 그냥 바보여이 불판에 되게 수상하단 말이지 여기는 당연히 아 여기다 올라가자 <웃음> 어있어 이상한 데로 가죠 그 주변에 아무도 <웃음> 없뇨 니넨 나와라 <웃음> 이제 나와라 <목> 아 근데 이거 좀, 맵이 좀 어렵긴 하네? 아 진짜 어렵다니까 뭐 근데 저기 올라가서 뭐, 못찾쥬? 아부갓다 아하하하핳 올라가기만 하쥬? 아 어딨어 얘네 다 쫓던게 지붕만 쳐다보쥬? 넌 뭐야 <목소리> 아 못하쥬? 근데 어쩔티비 아까부터, 거야, 어쩔 아까부터 TV. 이렇게 쪼잘쪼잘거려 너는 저설레미더설레미쥬 뛰고 싶죠. 뭐이죠뭐 찾았기 때문이죠. 그러뭐 어? <웃음> 아, 누구 발견한 사람 없니? 아, 나나못 찾겠어. 진짜 못 찾겠어. 럼면올수 아, 있는 거 리죠? 계속 같은 자리 글글 돌이죠? 네 그런 나 왔죠? 유. 지지지 <웃음> 어, <웃음> <야. 웃음> <웃음> 아 진짜 안 보인다니까 요루루 소파로 <웃음> 가보지만 소파에 아무것도 없죠? 요루루 끝자락도 못 봐주? 아 요루루 하나 화딱지 나네. 어 근데 좀 개냄새가 심하네 여기. 허벅지 나면 어, 아, 뭐 의자일 건데? 어. 개냄새가 심하네 <웃음> 여기나 개냄새가. 야, 소, 응? 속이 다꽉 막혔어 지금. 꽉 막히면 마 의자일 건데? 야, 제 <웃음> 뭐야 오늘 텐션 매일에. 어차피 이리들. 아니, 어디야뭐니 근데 파이팅 아까 개냄새가 심하다그랬어아니 근데 없다니까가봤다니까 가봤는데 없어요게니나가봤어그 어떻게 하니까? 어떻게 하니까? 어떻게 하어어린거 없죠? 아니뭐 보이지 같니 여 배란다 갈게 먼저 안녕 아유 여기 아우 더웠다 아우 불판 위에 계속 있었네 아우 더워 여만님 얻었어 근데 막 의자일 거못찾고에 안녕 아아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속이 뻥 뚫리네 내가 뚫래요어 아주 속이 뻥 뚫리겠구만 어쩔건데 나도 할수있다 이제 어째건데 어째건데 <웃음> 이제 나잘 숨기만 하면 돼 그냥 어쩔건데 할수있어 <웃음> 아니 야골이셨군요 아니 아 그래요? <웃음> 오케이 아니데 하나도 안야골을 놨는데? 야골 놨쥬 목소리 부들부들 떠이쥬두 번이나 공통받아쭉 <웃음> 떨리는 거 숨길 수 없쥬 <웃음> 두통에 좀 줘봐 두통에 좀안 잡히면 음. 저렇게 놀리지 못해 아 그래 그래 맞아 나중에 <웃음> 이제 정색한다 쟤도? 너가 저렇게 놀리면 돼나 모든 걸 걸었다고 뭐 아, 뭐 아, 잡혀? 뭐 잡혀? 어. 못 잡쥬? 잡 절대 못 잡쥬? 어, 어 벌써 들켰쥬? 큰일 났쥬 어 빨리 도망가 아 좀비한테 감염되면 은 알지? 아. 어, 좀비가 본거 같아 에이, 여기 뒤에 한명 있었는데 여기 타워 도망갔구나 어, 봐도못 잡쥬? 기어가쥬 기아 무도 없쥬? 뭐야 어, 어, 우리 왔어 아무도 없네? 봐도못 잡쥬? 니가 타고 없지? 간 그곳이 맞는데 그냥 다시 돌아갔쥬? 그렇군요. 그걸 왜 말해주쥬? <웃음> <웃음> 라고 말하면 또 다시 오겠쥬? <웃음> 야! 너가 여기, 너가 왜 여기있냐? 안녕! 뭐야! 너네 왜 여기있어 갑기 <웃음> 아직도 거기 있는 줄알죠 이미 도망갔쥬? 아말리 가로폴려 안녕? 나 잠깐 관점 어, 보고 어. 있었는데 니네 언제 여기까지 왔냐? 아 이거 관점 보일 수 있어? 어아 오케이 오케이 좋네 이거 플래 위치를 볼수 있어 응 음, 거기 아니쥬? 아니지 거기 아무리 찾아도 없을걸요? 지금 옆 없네? 찾아내면 세명 동시에 찾을 수 있지? 그냥 너는 <웃음> 절대 못 찾아 아무도 없네? 뭐지? 아 재미없어 <웃음> 왜 저렇게 못해? 안 돼! 어? 안 돼! 안 된다! 아, 야, 뭐해? 난 좀비되기 싫어! 안 돼! 쟤 좀비되면 우리 끝나잖아. 우리 잡히지 않아, 한테도 어? 맞아. 못 잡쥬? 잡히지 마! 못 잡쥬? 뭐, 못 잡쥬? 아! 아, 잡혔다. 아! 아, 댕댕이 바보 됐어, 바보. 바보 아, 댕댕이 우리 위치 모를 수 있어. <웃음> 몰라, 몰라, 몰라, 몰라. 인격 엄청 헬프 어? 으으으으으으으으만 하네? <웃음> <웃음> <찾아봐>, 우리... <웃음> 댕0 100m 0 <웃음> 아, 우리 뭐 하품 한번 해도 되겠는데? 자만담 자고 올까? 그래될거 같아. 진짜 하품 나와. <웃음> 너무 못 찾아서 게임 노잼이 주! 긴장감이 없네. <웃음> 너무, <웃음>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랑. 아 <웃음> 뭐네 어, <원해> 좀? 아 어. <웃음> 오줌이나 한 바탕 써야겠대. <웃음> <웃음> <오오오오오>. <웃음> 오줌이나 한 바탕 쌌려고? 나도 화장실 갔다 올래. 근데 화장실에 있는 줄 알지? 이 바보들? 완전 바보들이죠 이거? 우리 어? 실제로 얘기한 거지? 어? 우리, 우리 실제로 얘기한 건데 진짜 믿고 있죠? 어디서만도 모르겠네. <웃음> 진짜 바보들이죠? 나머 뭐 근데 한명 잡았으니 괜찮죠? 어? 그 어머님은 한 명도 못 잡았어, 죠? 냉대아 어? 어? 나 여기 있어. 어? 어? <웃음> 여기 있어, 방탄. 이집다이 시여. 네 어쨌든 여러분 들 오늘 로블록스 거인맵에서 순바꼭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니, 안녕.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